이전 시간에 파일을 수원 번호 빼기 성명으로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만약에 수원 번호 성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다만 파일을 전송하지 않으면 위제출로 실격 처리가 됩니다. 문제에서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다고 라 했기 때문에 시트1을 제1작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더블클릭 제1작업 적어주시고 A열은 열너비를 1로 하라고 했죠. A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 1을 적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4작업은 차트로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만들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1작업부터 제3작업까지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보시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 11포인트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글꼴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기본 글꼴이 맑은 고딕이죠. 그래서 1과 A가 만나는 모서리를 클릭해주시면 모든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글꼴을 굴림으로 적어주시고 엔터 마우스 오른쪽 이동 복사 끝으로 이동 복사본 만들기 확인, 더블클릭해서 이 작업으로 적어주시고 뒤에 글자는 지우겠습니다. 이 작업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동 복사, 끝으로 이동 복사본 만들기 확인, 더블클릭해서 3작업으로 적어주시고 나머지 글자는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글꼴이 굴림으로 되어 있고 열러비가 1이 되어 있죠. 이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키와 마우스 휠을 굴려서 적당한 크기로 확대를 해주시고 B4셀을 클릭해 주시고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두 줄을 입력하실 때는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연러비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C와 D 사이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입력하실 때는 미리 범위를 설정하시고 상단의 홈탭에서 심표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표 없이 6800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신표가 입력이 됩니다. 백분율을 입력하실 때는 그냥 10을 적으시고 퍼센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용을 보시면 1 0 0분율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일반이지만 15%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1 0 0분율로 변경이 됩니다. 가로 1과 2는 문제 번호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B13셀부터 D13셀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면 자동으로 병합이 됩니다. 문제 번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대각선 두개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확인,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 주겠습니다. G13셀부터 I13셀까지 범위 시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상단에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에 그림을 클릭해 주시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주시고 원본을 상품명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화살표를 누르시면 상품명의 목록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두이노, uno를 선택하겠습니다. 상단에 h와 i 사이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표 전체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상단에 홈탭에서 모든 테두리를 해 주겠습니다. 테두리 바깥쪽 굵기를 굵게 해주고 작업을 하면,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할때 굵은 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굵은 선은 마지막에 적용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십자형을 선택하시고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면 테두리 경계선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도형이 그려집니다. 위아래 경계선을 조금 띄워 주시고 좌우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테두리가 점선인데 테두리를 클릭하면 글자 전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채우기는 검정을 해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노랑을 하겠습니다. 홈탭을 눌러주시고 위치는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4, 굵게를 해주겠습니다. 도형서식에서 도형효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글자의 위아래가 조금 잘리기 때문에 1, 2, 3을 블럭 씌워서 경계선을 조금 키워 주겠습니다. 결제란을 만드실 때는 기존에 만들어진 표의 오른쪽 모서리 아래에서 대각선이 되는 위치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위아래를 블럭 씌우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결 적어주시고, alt 엔터를 눌러서 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블럭 씌워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k와 l 사이를 드래그해서 좌우 너비를 조금 좁게 해주시고 결제의 여유 공간에서 담당 아래쪽이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담당 아래쪽을 클릭하시면 왼쪽 편에 16이 다른 색깔로 표기가 됩니다. 이 16의 아래쪽에 위아래 경계선이 나올 때 위아래 높이를 변경해주겠습니다. 결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모든 테두리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Ctrl-C 복사를 해주시고 상단에 붙여넣기 글자를 클릭해 주시고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클릭 그리고 결제란을 드래그해 주시면 됩니다. 원본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K부터 N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끝에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면 키보드에 Alt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 경계선을 움직여주시면 정확하게 오른쪽 끝에 맞아집니다. 왼쪽도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면 Alt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B4셀부터 J4셀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채우기 색을 주황을 해주겠습니다.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G4셀을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Ctrl 키를 누르면 떨어진 셀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trl 키를 누른 채로 I14셀을 클릭하겠습니다. Ctrl 키를 놓으시고 주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정렬. 아두이노도 글자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상품코드부터 브랜드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가운데 정렬. 판매금액은 칸이 조금 좁으니까 경계선을 드래그해서 칸을 조금 넓게 해주시고 F5부터 F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콤마 샵샵 0이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고 뒤에 한글로 원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F5라고 돼 있죠? F5부터 F12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판매 금액으로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름을 오타를 해서 잘못 입력했다면 상단에 수식을 클릭해서 이름 관리자에서 판매 금액을 선택하시고 편집을 눌러서 이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판매 수량의 내림 차순 순위를 1등부터 3등까지 구하라고 했죠. 내림차순은 이걸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100, 90, 8 0 있을 때 1등이 100이고 2등이 90, 3등이 80이 되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1등부터 3등까지 순서로 내려갈 때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먼저 순위를 구해보겠습니다. 랭크 점 EQ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넘버는 등수를 구할 수를 말하죠. 판매 수량을 클릭하시고 판매 수량을 클릭할 때는 항상 같은 줄에 있는 판매 수량을 클릭해야 됩니다. 그 다음 콤마 REF는 판매 수량의 범위를 r f 라고 합니다. 전체 범위를 씌워주시고 키보드 상단의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로 변경해줍니다. 콤마 내림차순을 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를 치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가장 판매 수량이 많은 게 1등이 되고 가장 판매 수량이 작은 게 8등이 됩니다. 이제 이 중에서 1등부터 3등까지만 표시할 거죠. 더블 클릭해서 1등부터 3등까지만 트루가 되게 만들려면 작거나 다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1, 2, 3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False가 됩니다. 1, 2, 3등만 True가 됐죠. 이제 True, False가 구해졌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If 문으로 If 가로 열어주시고 맨 뒤에 콤마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로지컬 테스트가 True, Pulse를 구하는 수식을 말합니다. 작성했기 때문에 콤마만 찍어주시고 Value if True가 나왔죠. 참일 때는 등수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랭크 점 EQ 전체를 다시 한번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C, 클릭하시고 Ctrl-V, 칸이 모자라서 복잡할 때는 위에 수식 입력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콤마, value if, 펄스가 됐가됐죠 값이 거짓일 때는 쌍따옴표를 연속 두번 입력하시고 이제 이 f 문이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엔터 이제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1등부터 3등까지만 표시되고 나머지는 공백처리가 됩니다. 는 마지막 글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라이트를 쓰겠습니다. 텍스트는 같은 줄에 있는 상품 코드, 콤마, 넘차스는 가져올 글자수인데 생략해도 1이 되고 적어줘도 됩니다. 엔터,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숫자 하나가 불려져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c 즈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인덱스 넘이 위치 값을 말하는데 라이트가 지금 1이니까 value 1을 출력해주고 밑에줄 같은 경우에는 3이니까 인덱스 넘이 3이면 value 3의 값을 가져옵니다. 콤마 1일 때 2일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쌍따옴표 2일 이내 적어주시고 쌍따옴표 콤마 이제 밸류 2가 진해졌죠. 2일 때는 3일 이내 적어주시고 쌍따옴표 콤마 밸류 3일 때는 쌍따옴표 4일 이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쌍따옴표 이제 더 이상 값이 없기 때문에 가로를 닫고 끝을 내겠습니다. 엔터,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마지막 숫자가 1일 때는 2일 이내, 마지막 숫자가 3일 때는 4일 이상, 마지막 숫자가 2일 때는 3일 이내가 나옵니다. 결과 값이 문자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뒷썸을 이용해서 보드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는, D-SUM 더블 클릭해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씌워줍니다. 콤마, 필드는 필드명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판매 수량 단위계의 합계이기 때문에 판매 수량 단위계를 선택해주시고 콤마, 조건은 보드인 거기 때문에 분류가 보드인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숫자기 때문에 심표 스타일을 넣어 주겠습니다.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센서 상품의 개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는 카운트 if 더블 클릭 레인지는 조건의 범위입니다. 센서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이기 때문에 분류의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조건은 센서이기 때문에 센서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센서가 4개이기 때문에 4가 구해지죠 이제 뒤에 개를 붙일 거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엔드 연산자 쌍따옴표 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네 개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라지를 이용해서 최대 판매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어레 y 는 범위를 뜻합니다. 판매금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최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숫자가 1이 됩니다.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치면 가장 판매금액이 많은 22,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심표 스타일을 해주시고, vlookup을 이용해서 판매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는, v, vlookup, lookup value는 찾는 값입니다. h 1 4 셀을 선택해주시고, 콤마, 테이블 어레 a r a y 는 아두이노를 찾을 범위부터 가져올 값의 범위까지를 말합니다. 아두이노, 우노부터 끝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콜 인덱스 넘은 아두이노, 우노가 1이고 분류가 2, 브랜드가 3, 판매 금액이 4가 됩니다. 네 번째 위치에 있는 판매 금액을 구할 거기 때문에 4라고 적으면 됩니다. 콤마, 정확히 일치를 선택해 주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숫자기 때문에 심표 스타일을 해줍니다. 조건부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 수량이 2천 이상인 행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를 주겠습니다. 행전체를 설정할 거기 때문에 행전체를 범위 씌워주시고 상단에 조건부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를 선택하시고 판매 수량이 2000 이상이기 때문에 판매 수량의 첫 번째 값을 클릭하시고 숫자 앞에 있는 달라는 지우겠습니다. 숫자 앞에 달러가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달러를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G 앞에 있는 달러를 지우면 판매 수량이 끝났을 때정립률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G 앞에는 반드시 달러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을 때 컴퓨터는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엔터키를 치면 한 칸씩 내려가죠. 그리고 다 내려오면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옆에 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G가 H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G를 고정해줘야 됩니다. 어미를 지정해서 조건부서식, 세규칙, 수식, 판매수량의 첫 값을 클릭하고 숫자 앞에 달러만 지우겠습니다. 이제 판매 수량이 2,00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2,000을 적어주시고 서식에서 글꼴에 색을 파랑으로 해주시고 굵게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확인. 그러면 판매 수량이 2 0 0 0 이상인 자료값들만 파란색이 됩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테두리를 굵게 해주겠습니다. 블럭을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굵은 테두리 선을 선택해주시고 윤곽선을 누르시고 확인 다시 표안에 범위만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굵은 선을 윤곽선만 해주겠습니다. 확인. 바깥쪽 그리고 여기 안쪽만 굵은 선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의 재생 목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재생 목록을 선택해 주시고